뭐 하는 거예요? 다시 하죠 오. 네, 출발합니다. 이팔내면초계국수팔내면 <웃음> <팔당냉면, 초기복수. 팔당냉면. 꿉치> 너무 쎄. 이 뭐야? 나도 옛날에 많이 다 만들 요리는 달래장, 인달래 아니죠? 먹어볼래? <웃음> 다행히 별일 안 했어 그냥 먹기만 했어. <웃음> 겁나 더럽게 먹고 <웃음> 질질 흘리면서. 아그 봤다. 이시아 누군가. 앉아갖고 그때 놀러 가자. <웃음> <웃음> 이거 한번더닦요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따가 세팅 중이니까라고 했더라 형이 세팅이 잘 나올 수 있잖아 <웃음> 뭐라고 하는듯이 있어 <웃음>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이게 <웃음> 지금 필... 입장애로 <웃음> 황근이 형 황근이 형! 잠깐만요 아예 너무 안 되는구나, 안 되는구나. <웃음> 어. 너무 작아 보여 그냥. 네가 다시 올라가 <웃음> 어허 진배! 어! 이거 여기 이걸 썼어 탕이네 결국엔. 아 응. <웃음> 볶음탕이 됐어. 아루장 일가운다루. 안고 이고 싶. o oh. y